안녕하세요. 원샷맨입니다. 척! 오늘은 갈비사이다와 밀키스를 마셔볼건데요. 매력을 발산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새롭거나 잊었던 것을 상기시키거나 제품 출시 30주년을 맞아 패키지 디자인을 리뉴얼한 밀키스가 택한 것은 새로 바뀐 그래픽 디자인은 밀키스의 맛을 시각화하는데 부족했다는 인상을 주는데요. 30년간 이어온 정체성은 지키며 조심스럽게 꾸준히 미래로 향하는 장수 브랜드의 은밀한 진화 라고 볼수 있겠어요 그러면 은밀하게 밀키스와 갈베 사이다를 원샷 보겠습니다 t a e point. o i h o i n o i 정말 탄산이 강해서 짜릿한 맛이었는데요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야물딱지게 적어주시면 야물딱지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원샷하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 차!